2022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됩니다. 저 신비후도 19일 토요일 지스타에 참가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네마블과 함께 야심찬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2022네마블 지스타 신비후와 참가해요입니다. 이벤트는 총 3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. 링크는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모두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여파로 오랜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되는데요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인 거 아시죠? 마스크 꼭꼭 잘 써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질서 잘 지켜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요. 우리 모두 지스타에서 만나요.